그들은 어쩌나, 너 때문에 난 이젠 어쩌나, 배고픔에, I made, I made, made, 가좋 오, 오, 두 개. Thank you. Yeah. 뭐 하고 오느라 못온 거야? 어. 음. <놀람> 또 뭐가 맛있어요? 음. 제육 맛있고 김치도 맛있네. 닭도 맛. 있 나는, 나는 닭갈비. 닭감이... 넌 난... 형은 제일 좋아하는 게 닭갈비다. 음. <놀람> 원래 너무 김밥 좋아해. 뭐? 김밥, 김밥. 음, 맛있다. 좋아서. 음. 여기 김밥 맛있어 보네요. 먹어봐. 아무 어, 그냥 여기 김밥을 안 먹어. 아, 안 근데 먹어? 여기 여기가 진짜 맛있어. 아니, 맛있어 근데. 맛있어도 안 먹어 맛있어. 아진짜요초그 그, 다시. 한입 그, 하나만 먹어봐. 아, 하나만 먹어. 하나만. 진짜 맛있어. 맛있어서 그래. 어. 또 먹으면 맛있다. 응 맛있어. 난 그래서 스케줄 할 때마다 맨날 그거 먹잖아. 음. 그 묵은지 김밥. 음. i 맛있어, 보 s t 여기 라면 맛있다. s t e r I'm a master. I'm a master. 있 m a master. I'm a master. I'm a master. I'm a master. I'm a master. I'm a master. I'm a m a s t e 도 I'm a m a 이 t 밥 r I'm a master. I'm a m a 아, 맛있다. 뱃겉지름, 그치. 이렇게 밥알 하나하나 이렇게 툭툭툭 풀리는 그런 음. 아, 아 내두 개명 때문에 먹어. 진짜 맛있게 먹서너포우는 <웃음> <해서? 웃음> <웃음> 했냐? <웃음> 나 김밥 먹내걸 같이 먹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왜? 덕분에 안 넘기고 얼마나 좋아? 응당연네 내가 너할래 아니 너 얼마나 내거 <내일> 뭐 가져가는 거 <웃음> 어, 그러니까 <나 웃음> 나도 도 나도 보고 싶어 BAAAAAA <sweak> Let's move out. Purrup a p a p p u r u p a p a p l a m n